사람은요, 에고에 못된 게 침팬치보다 좀 위라는 그 부분에서 말하면 남보다 기술 하나, 정보 하나만 더 알아도 그걸로 남 위에 서려는 게 사람입니다 남 착취하려는 게 사람입니다 그거 안 하는 사람 찾아내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보살이라는 건 어렵지 않아요 남보다 더 알고 더 잘하더라도 남 걱정하고 남 가르쳐 주는 거 생각하는 사람 잘 가르쳐 줄그 연구하지 거기 가서 의시 되고 착취하려고 안 하는 사람이 보살이에요. 그러니까 이 간단하게 약육강식이 소시오패스고 약하다고 강자가 착취해 먹으면 소시오패스고 내가 강자일지라도 약자 배려하고 약자가 강자 되게 도와주면 보살입니다. 근데 그게 쉽지 않겠죠. 에고 마음에 내가 강자 어떻게 해서 강자가 됐는데 약자들을 내 처지로 올려 줘요. 뭐 그랬다가 이쪽이 또 뒤통수 칠 텐데요. 그러니까 에고 마음엔 이게 안 되게 돼 있어요. 실제로 야육강식 그거 하면 안 되지. 누가 몰라요. 그런데 왜다 하고 있을까요? 에고가요. 에고가 역지사지에 보면 분명히 뒤통수 칠것 같아요. 저 사람한테 요리 기술을 가르쳐 주면 분명히 우리 집 앞에 가게를 낼것 같단 말이에요. 어떻게 가르쳐 줘요? 못 믿겠죠. 그러니까 내 가족밖에 못 믿겠다고 또내 가족한테 올인했다가 가족끼리 싸우고 가족이 또 이제 뭐 가족 간에 지금 롯데 이런 데 난리 아니죠? 이, 이 무섭지 않습니까? 그래서 다른 애고를 못 믿겠으니까 점점 야육강식으로 가요. 그러니까 답은 뭘까요? 온 국민이 양심 노트 끼고 다니는 수밖에 없어요. 나 양심 지킨다는 걸요. 다른 사람한테 빨리빨리 확인시켜주고 그럼 어떨까요? 차 사고 났어요, 여러분. 앞차 사람, 차 뒤에 양심 노트가 보여요. 양심 스티커라도 보여요. 양심이 답이다. 좀 뭔가 마음이 좀 여유롭지 않을까요? 뭔 얘기냐면 진짜로 사회 전체 양심교육이 확산되면 요 스트레스를 서로 덜 받으실 거예요 즉 내가 이 얘기를 해도 저 사람이 육바람일 분석으로 받아들일 거라는 걸 전제한다면요 말이 더 세게 안 나갈걸요? 가족한테도 말이 왜 세게 나갑니까? 못 알아먹을까봐요 못알아처 먹을까봐 세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라도 얘기 안하면 신용도 들은 신용도 안 할까봐 그리고 또그 짓을 계속 할까봐 즉 뭐냐면 공포 때문에 그래요. 같이 살아야 되는데 앞으로 계속 이 짓을 나한테 하면 난못 사는데 그럼 내가 세게 엄포를 안 놓으면 저쪽이 안 받아들여질 거 아닙니까? 당연한 거예요. 애고, 애고끼리는. 고 그런데 상대방이 보니까 방에서 양심 노트를 쓰고 있다는 게 발견되면 좀덜 하겠죠. 근데 잘 쓴다는 가정하에인데 엉망으로 쓰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. 나한테 함부로 해놓고 가서 봤더니 자명하니까 예. 상대방이 짱 배려했나요? 120% <웃음> 막 이렇게 써놓으면 더 짜증 날 수는 있죠. 그러니까 요거 말고 서로 어느 정도 쓰고 있다는 게 전제되면 이 사회가 완전히 맛이 달라집니다. 사회 문화 전체가 도와야 돼요. 그냥 개인만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사회 전체가 안 그런 사람이 눈에 쉽게 눈에 띄는 소시오패스가 쉽게 눈에 띄는 문화로 만들려면요. 어렵지 않습니다. 유치원 때부터 이 육바람일의 기본, 양심의 여섯 가지 덕목을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. 그러면 뭔일 하나 하려고 해도 여섯 개 항목이 한번쑥 지나가게. 그러다 보면 여섯 개 항목을 어긴 사람들이 쉽게 발각돼요.